2020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2020년 새해 아침이고요. 저는 새해 아침을 아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. 뭐 2020년 새해 첫날이기도 하지만 구독자 7천명을 넘어선 의미 깊은 새 첫날이기도 합니다. 구독자 1,000명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엊그제인데요.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구독자 7,000명을 넘어섰습니다. 구독해 주신 모든 분께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이렇게 구독자 7,000명 되기까지 음 뭐저 나름대로 노력도 했지만 이제 저를 알아주시고 알아주신 구독자 분들이 계셔 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2019년도는 제가 도약의 해라면 은 올해는 2020년은 저에게 큰 비상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꿈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제 소개할 때제 꿈이 뭐라고 했, 그랬죠 유튜버 유튜버가 되는 게제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튜버가 돼갖고 진짜 구독자 1000명도 넘어섰고 수익도 나고 예,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제 꿈을 이루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